난 그, 누구도 나의 네, 텐션에 낮출 뭐 수가 거? 없어. 어어, 캠프 <웃음> 어, 캠프 멍청이. 캠프. 빡빠 어? 안녕, 캠프. 어. 안녕, 캠프. 못생김. 못생김. 못생김. 기본캐. 아만도가 아니라 모르라고 했는데 우리 프라이님 이거 나중에 유튜브를 올릴 건가요? 오. 편집 가능한가? 이거? 살려주세요 기갱기갱기갱 귀갱, 귀갱, 당하기 싫어 살려줘 아니 노레인님한테 비긴다 하는기 싫어요 님들 나뭐 먹을 때 조용해진다? 프라인님아나 아, 먹을 때도 가끔씩 말할 때 있어 그 가끔씩 <웃음> 죽었 사운드 노예가 전부 사라졌습니다. 사운드 노예가 전부 사라졌습니다. 아, 부름... 민심 50% 하란. 물음표? 이게 뭔삽스이지오 어, 시기님이다. 오 시기님이다. 시기님이다. 시기님. 12시 30분에. 어? 하! 다 뒤졌다. 네. 저... 저거 뭐야 저거. 우와! 어, 끝났다. 네? 네. <웃음> 어, 님들, 숨쉬 <웃음> <야, 왜 웃음> 너부 무서워. 원래 들어와 있었다. <웃음> 이리다가든 <이, 웃음> <이러다가는>. 버스 도착할 <도차> 수가 <웃음> <정도가 웃음> 없어요. 던칠 어? 거예요. 아니야, 무서워. 나 무서워. 오지 마. 아, 아니야. <웃음> 내가 키스는 날아오겠다. 오지마, 오지마! 오지마! 오지마! 아, 오지마! 나, 나 나갈 거야 <웃음> 어? 오룸에 <웃음> <웃음> 어떤 대통령 아저씨에그 <웃음> 아니. 을다이 와! 오 아니다. 아니다. 아니다. 아니다. 문 열어라. 어? 24시간 방송? 이라니까.